몸이 외롭지 않아요. 몸이 외롭긴 하지. 될까요 그럴까? 그냥 첫날 밤에 가벼운 사람? 이해는 해. 아비 너무 많이 오네. 안녕. 안녕하세요. <웃음> 저리 어요 오늘? 네. 오늘 낮에 촬영하고... 뭐였지? 촬영? 오늘 낮에 개인 사진 작업 하나 음... 있었고어 그래서 오늘 반짝반짝 블링블링 하시네요. 아 진짜? 메이크업 네. 받아가지고? 오 어, 멋있는데? <웃음> 응. 저? 근데 아침에 눈 떴을 때 없던데? <웃음> 아지 바빠가지고 먼저 나갔는데 아. 어제 천상 같이 간 소... 같이 잔 소감은? 잘 잤다. 되게 조용해서. 잘 잤다. 음. 음... 너 어땠는데? 저는 너무 편히 잤어요. 아 그래? 네. 아, 오빠 저 어제랑 달라진 거 없어요? 어제랑? 네. 하지만 아 무슨 당연히 달라졌죠. 음. 와, 오빠 나한테 관심이 없구나. 와. 머리 네. 앞머리 잘랐네. 아, 는게 아니라 내렸어요. 어, 아, 그래. 원래 있원어있었어요 어때요? 와요둘다 괜찮은데 네. 깐 거는 좀 성숙미가 있고 네. 린 거는 좀 성숙미가 있고 i n g s o n g 까 i 어 g 음, o 뭐, 나는. 네. 성숙한 게 좋으니까. 네. 어제. 아 까겠다. 아 까겠다. 이제 i n g 다고 괜찮은데? 어 아, 까고 하... 음. 음. 우리 이제 편한 걸로 갈아입을까? 좋아요. 나 먼저 갔다 올게. 어, 그래요? 응. 음. 음. 음. 음. 어. <웃음> 아, 어. 어머, 세상에. 괜찮아? 뭐야? 또 왕자님 오셨네. 아, 그래? 칭찬래 아, 그래? 아, 그래? 아, 그 아, 그래? 네. 그래? <웃음> 아, 아, 입고 와. 조심히 갔다 아, 그라 아, 그 아, 우리 안 이뻐요? 어 흰색이 되게 잘 어울린다 아 진짜요? 어 아, 감사합니다 오빠도 잘 어울려요 응 어때요? 머리 좋은 것도 괜찮네 아 괜찮아요? 어. 아, 오빠 근데 응. 나 이런 거 물어봐도 되나? <웃음> 오빠 혹시 마지막 연애 언제 예요 마지막? 한 3년 됐나? 3년을 솔로? 어안 외로워요? 친구들 있잖아. 친구들 그 친구들이랑 그냥 전화하고, 그냥 런닝하고 하면 돼. 재밌어, 나를. 아, 이런 거 얘기해도 되나? 어떤 거? 몸이 외롭지 않아요. <웃음> <웃음> 아, 좀 그런가? 몸이 외롭긴 하지. 음... 그럴 때는 그냥. 이렇게? 이렇게? 어, 혼자만의 나라. 이거, 이거죠? 이거예요? 그런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? 온나잇. 온나잇? <웃음> <웃음> 네. 괜찮다, 안 괜찮다. 나는 괜찮다 생각해. 음... 그 그래서 나는 그냥 첫날밤에 가벼운 사랑? 아... 이해는 해. 아... 맞지. 합의하여 하면 되니까. 어, 이해는 그치. 하는 거 같아. 서로 합의가 된다면. 그러면 은 음. 다음 질문. 선색 후사에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선색 후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점점점. 그것도 그냥 서로 좋았으니까 음. 관계를 가진 거 아닐까? 너는 이해를 해. 응. 어... 맞지. 응. 어. 너는?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. 아 그래? 좋다고? 저는... 너는 그럼 그게 더 좋아? 왜냐면은 사귈 때 계속 궁합을 맞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. 음. 그래서 나쁘지 않다고 봐요, 솔직히. 그걸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고. 근데 만약에 선 그걸 했어? 관계를 가졌어? 근데 사귀지 않아? 그러면? 그런 경우도 있었어 있기는. 좀. 아, 그래? 말하면 되나요? <웃음> <웃음> 오빠는요? 어? 오빠는요? 아, 나는? 없었어. 아, 저도 없었어요. 아, 그래? <웃음> 저도 없었습니다. 아, 저도 없었습니다. 어, <웃음> 아, 저도 없었습니다. 그러면은 오빠가 생각했을 때 상대방이 좀 이럴 때 섹시해 보인다 그런 거 있어요? 섹시해 보일 때? 네난 헤누아이 셔츠의 하이힐 좀 좋아해 헤누아이 아 <웃음> 아 <웃음> 셔츠의 하이힐 좀아 이게 음란마귀 아 이렇게 아니 어 그거 다 좋아할 거야 남성분들 아, 어. 음... 머리도 살짝 적셔있는 것도 좋고 아 물 묻히고 올까요? <웃음> 너는? 저는 섹시해 볼때 어, 남자가 섹시해 볼때 음... 손목? 좀... 피줄 아... 피줄 있으면은... 씨다 <웃음> 오, 역시 남자네... <웃음> 오, 오. <웃음> 어, 역시 남자네... 어. 너손 커? 어! 와, 진짜 크다! 그치? <웃음> 손 진짜 커. 와 진짜 크네요. 졸려요? 왜 네, 하품을... <웃음> 근데 뭐, 많이 못 잤나? 응, 음, 좀 졸리다. 아, 어, 그래요? 너안 졸려? 졸려요. 아, 그래? 응. 그럼 불 끄고 올게. 응, 네! 아! 남자다잉! 뭐지? 아니 어제는 뭐, 피곤해서 바로 자서 오빠 얼굴 자세히 못 봤는데 이렇게 보니까 더 섹시하네 더섹시 음... <웃음> 어디가?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감사합니다 내가 한 섹시하지 그런가? <웃음> 근데 네. 옆에서 누구 이렇게 자는 거 되게 오랜만이겠네? 그죠 오랜만이죠 오빠도 오랜만이죠 아, 진짜 오랜만이지? 어때요? 자보니까 되게 뭔가 마음이 편안하다고 해야 되나? 그치 옆에 천사가 자고 있었는데 어 천사가 자고 있는데 <웃음> 편안하지 <웃음> 그러니까 <웃음> 편안하지 너무 좋지 <웃음> 너무 편안한데? 그치 어, 잠이 잘 오긴 하더라 네 맞죠 그러니까 사귀면서 네 이렇게 같이 잘때 좋았던 점 있어? 음, 좋았던 점? 음. 일단은 팔베개를 해주고 안아주고 어. 그냥 저는 좀 스킨십을 좋아하기 때문에 음. 그렇게 해주니까 되게 든든하고 안정감이 있긴 하지 응 음, 맞아 어, 안정감이 같이 있으면 결론은 같이 자면 좋다 어, 좋은 게더 많다 그죠 <웃음> 맞죠 맞죠 <웃음> 잘까요? 그럴까? 어... 와 오빠 옆손 이쁘다 응? <웃음> 옆손 <옆선> 이쁘다 훔쳐보지 마 알았어 안 볼게 오검이 잘 자요 저 봐요. 응.